제대로 늦었다. 오늘은 토요일 8시 반이에요. 하 생활 생활. 제가 볼땐이 일을 하려면 부지런해야 돼요. 5프로 <목> 아, 오즈모. 오즈 오즈모야. 아, 진세 아, 진짜. 아,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우 아, 아, 아, 아, 아, 수 만들러 이쪽으로 어네요 이쪽 말고야? 이쪽 말고야? 이쪽 돌아가는 것 같은데? 이쪽이 근데 어디 가나 아직 천안는 감이 안 잡혀요 어디로 가는지. 춥다내 고죠 옴점 실내 스포츠. 언이요 아니야. 안 했어요. 네. 어. 네. 기, 아, 잠깐 이기이 여기, 여기. 짠! 그만큼 잘 걸러주고 있다니. 벌써 갔겠다 어. <웃음> 홈팀인데? 오해이도 <웃음> 아, 같이 있구나 다른거 갔네 바로 갔어 여기가 안내 말씀드립니다. 1시2분서울니다 나는 정말 카메라 보고 말을 못해. 아무튼 우리 집에 렌즈에서 타는 거두가간 사람 누구야? 나 아니. 어나나나 떠났다고. 이거 깔까 키리? 키리. 어 키리. 키리. 기우리. 키리. 바로 고급지다. <웃음> 우리는 경박하게 키리 <끼리> 이러는데 <웃음> 사위는 저런 건가 봐. 야나 야, 드립 한번 쳐줘. 아니 안 돼. 아, 제발. 아니 안 돼. 제발, 제발 하지 마. 내가 예상하게 되니까 하지 마. 뭘 예상했어? 말안 하고 싶은데. <웃음> 그래, 너 혼자 즐거웠으면 좋겠다. 그래, 나도 우리 아랍 행복하면 됐지 어, 하지 마. <웃음> 거기서 끝내. 하지 마. 저러다 저새끼 울겠다. 울겠다, 울겠어. 아, 너무, 너무 아 진짜 웃기겠 아니, 많이, 많이, 많이. 진짜, 진짜 웃기면 네가 안 웃겠지 맞아 근데 <웃음> 너무 웃겨 나 지금 아이 이거는 이거는 아직 우리 시대가 아라의 개그를 못 받아들이는 거래고 싶어 아 미아라가 행복한 노래지 해해해 해. 개그하라고? 아니? 말이 <웃음> 되는 소리를 하려 하신대 <웃음> 되게 나 상한 것도 잘 먹어 난 괜찮은 것 같은데. 응. 근데 좀 마요네즈 맛이랑 크림치즈 맛두개다좀 많이 안, 생각보다 안단다해야 되나? 그래요 양파가, 응. 양파를 찬물에 안 담가 놨잖아. 응. 그래서 아. 양파 향이 마지막에 강해가지고. 매운맛나? 응, 매운맛이 확 나서 얘네 맛이 좀 약한 것 같아. 나본거미식가 같았다. 와, 이제 먹이를 안 드네. <웃음> 야, 나 진짜 감탄했다, 지금. 우시가 답이라는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? 아가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저 새끼는 개그 때문에 망한다일다 <웃음> 잘해가지고 개그 때문에 망하더라고요 <웃음> 프로젝트 성공적으로 끝내서 또 회식가서 개그 한번 치고 망한 새끼야 알았어 <웃음> 아, 정말 아라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눈물이 난다 <웃음>